깨끗이 청소해야 돼요. 이따 와볼게요. 얼마나 깨끗해졌나? 자석, 자석, 저기 붙여놓으세요. 네. 의자도 놓으시고요 어, 잘하셨어요 피아노 뚜껑도 닫으셔야죠 러그도 좀 삐뚤어졌는데요 잘하셨어요 네 되셨어요 방은 괜찮으시고요 이제 이제 저번에 또 낙서 하셨었잖아요 저거 말고 또 낙서 많이 하셨죠 장태리씨 네 일로와보세요 아, 거기 이제, 아, 이제 그만하세요.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. 이리 와보세요. 괜찮아요. 저것도 있어요. 아니에요. 이리 와보세요. 저가도있어또 하실 일이 있어요. 요 수건을 엄청 잘 계신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, 수건 엄청 잘 계신다고 들었는데. 계개 주세요. 이따 올게요. 이따 올게요. <웃음> 여기 넣으세요 올려놓으세요 됐어요 나머지 제가 할게요 괜찮아 어 괜찮아? 테리가 할거야? 그래 이거 그 다해 알았지? 진짜? 펜 받아줄까? 펜있어? 건데 할게 우리 있으면 일곱 살이고. 나는? 혜리도 이제 다섯 살 돼가니까 응. 엄마가 큰맘 먹고 샀어. 근 봐봐. 꺼내봐봐. 뭐야? 언니? 내 핸드폰. 내 핸드폰. 어, 앉아봐. 음. 이제 핸드폰 선물로줬으니까 이제 그걸로 전화 통화하고 그러는 거야? 어. 어, 글래치링 볼때왜샀어야 이거? 아니야, 핸드폰이잖아. 진짜? 그럼 어. 왜 이래, 이게? 전화하는 거 해봐, 해, 테리한테 전화해봐. 근데 토리가 안 나. 토리가 안 나. 무너지잖아. <웃음> 이거, 이거 엄마 핸드폰 샀더니, 테리한테, 테리랑 혜리한테 선물 주실 수 있어. 뭐야? <웃음> 아? 응. 여보세요? 엄마. 삼사통화도 돼. 어. 엄마. 어, 혜리야. 아. 그, 아. 멀리, 멀리 가서, 멀리 가서 할수 있어? 멀리 가서는 이제 소리 좀 크게 질러야 돼. 카안 친구들 카렌야갔반어반어 거차요? 거차요? 장난 장난감으로 쓰면 돼. <웃음> 응. 집에 있어요. 어, 아, 테리야, 왜 요즘 어린이집 안 와? 어, 오늘쉬는 날이에요. 쉬는 날이야? 네. 요즘 매니, 매일 안 오잖아. 보고 싶어 해, 테리야. 근데 친구들은 어딨어요? 친구들은 다 와있어, 여기. 친구들 바꿔주세요. 딱, 딱, 딱, 따 여기 아주머니. 아주머니. <웃음> 잘 어울린다고? 어, 잘 어울린다. 어 맞아. 아, 테리야, 가봐. <웃음> 아. <웃음> <면접이 있다면요. 웃음> <웃음> 너무 이쁘시네요. <웃음> 테리 씨, 야, 뭐야? 길에서. 테리야, 엄마, 가봐. 테리야, 엄마, 가봐. <웃음> 엄마가 봐야지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야? 뭐야? <웃음> <웃음>